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참으로 그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함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혹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들로 버려진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서는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나는 토라에 의하여 또 토라를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해를 무시하지 않으니 이는 토라를 통하여 의가 생기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있어서 무할례자로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낯선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두 편을 가르는 담곧 적대심을 자신의 육신 안에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토라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자신 안에서 둘의 적대감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에 있던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거류민이 아니고 거룩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하십니다. 모든 건물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호와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고 영에 의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같은 겉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슈아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모든 언어로 예슈아 그리스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안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구원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키실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단정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또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구독자님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